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 보았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자기 개발 공간이라 해놓고 요즘 계속 놀고 먹고 다니는 영상만 올렸는데 아니 진짜 영양가 하나 없는 헛소리 하면서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는 영상인데 관심들을 꽤 가져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아예 여행이나 술 술튜브를 파는 게 어떻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 세상에 얼마나 많고 재밌는 여행유튜버 술튜버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유튜브는 제 기록의 일환이지 저의 수익파이프라인의 일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나름의 반성을 하면서 간만에 사업이야기 그 중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각각의 지원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노하우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워낙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번 제 기록에서는 제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 정보들을 얻었고 어떤 전략을 취했으며 대략적인 타율, 어느 정도의 결과치를 뽑아 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정부 지원 사업들이 열리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엔 가장 먼저 k s t a r t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제일 유명한 웹사이트이기도 하죠 인터페이스가 나중에는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웹사이트 사업 소개 메뉴에 들어가셔서 해당 년도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 메뉴를 클릭하시면 당해년도의 전체적인 그림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에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을 골라놔요 그리고 혹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신 상황이라면 R&D 사업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R&D 사업만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소위 SM테크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보마당 메뉴에 R&D 사업 공고를 클릭하시고 사업에 해당 년도를 선택하시면 마찬가지로 당해년도의 전체적인 R&D 사업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소관부처와 지자체별로 사업 공고를 확인하는 데는 기업마당, 소위 비즈인포를 이용합니다 각 웹사이트 주소들이랑 설명은 아래 댓글들을 이용해서 요약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방향성을 잡아 놓되 공고기간을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고 민간기관에서 열리는 지원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엔 센서블컴퍼니라는 곳이 운영하는 사설 뉴스레터를 구독해서 매주 공지를 확인하는데요 이 슬로건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스타트업 인간지능 큐레이터 인공지능 아니고 인간지능인 걸 보니까 사람이 직접 내용을 편집하고 큐레이팅 해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매주 소식을 업데이트해 주셔서 서비스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원사업 목록이나 소식 확인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보를 얻고 나서 어떤 전략을 취했느냐 하면 당연히 일타쌍 피를 해야겠죠. 정부 지원사업이 보통 한 번에 공고되고 지원기간도 겹치거나 연속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번 써놓은 걸 두고두고 두고 우려먹어야 편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사업계에서의 어떤 포맷이 주어져도 커버할 수 있도록 뼈대가 되는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곤 하는데요.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씩 읽기에는 조금 많아서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거나 캡처를 하고 살펴보실게요 타이틀들이 직관적이라 이제 쭉 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몇 가지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보통 단계별 목표 상세 내용까지는 쉽게 들 작성을 하시는데 그 단계별 목표들을 이뤄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산출물이 무엇인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종 목표를 단계별로 쪼개고 그 쪼갠 내용들의 수행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수행 결과물로는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이며 이 결과물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꼭 함께 정리하는 편입니다. 이런 목차로 구성을 하면 참조 자료를 빼고 대략적으로 20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가 보통 적으면 8페이지에서 많으면 15-20페이지 에서 정도 분량이라 이 목차에 따라 뼈대가 되는 계획서 20페이지 분량을 하나 써 놓으시면 진짜 두고두고 써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짜서 중앙기관 부처별 수도권 지방으로 나눠서 중복 참가가 가능한 과제들을 잘 계산해 지원을 하시면 연간 대충 20개 정도의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복 참가 부분도 조금 전략을 잘 짜시면 최대한 많은 지원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가령 정말 똑같은 아이템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최종 아이템이 있고 이걸 단계별로 쪼갰잖아요 그럼 한쪽에선 데이터 지원을 받고 한쪽에선 개발 지원을 받는 시기라든지 요즘은 애초에 정부 지원 사업이 일종의 패키지 형식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사업을 세분화해 쪼갠 뒤에 과제를 나눠서 지원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패키지형 사업이랑 R&D 과제는 중복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개 중에 크고 작은 8개 사업에 선정되었으니까 약 40% 정도의 타율을 보였었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타율을 높일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뭐 이만하면 정부 지원 사업은 충분한 것 같아서 최대한 계획한 내용들을 수행하고 이제 실질적인 매출을 높여서 더 이상 지원 사업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배부른 사업체를 만들어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 정보들을 얻었고 어떤 전략을 취했으며 어느 정도의 결과치를 뽑아냈는지 간단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아, 참 좋은 나라 아닌가요? 아이디어랑 기술력만 있으면 초기 자본금 걱정 없이 사업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 훌륭합니다 아무쪼록 책 제목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다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 함께 만들어가 보시죠